자 저번시간에 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노입니다자 빵이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죠. 보기 좋은 자세요 지금 조합법이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음 잠깐만 버프가 된 건가 너프가 된 건가 뭐 아무렴 어때요. 일단은 받는 대로 족족 생산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괜찮네요. 자 그런데 이런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금고가 바로 찰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고를 좀 만들긴 해야겠죠. 자 집을 좀더 만듭시다. 여기 영주의 장원을 좀더 크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자 대칭을 만들어 봅시다. 대칭 맞겠죠? 이렇게 하고 뒤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만들게요. 이거 너무 높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아이고 잘못 붙였죠? 여기 가야 돼요. 여기. 거기 말고. 그래 요 여기 가야 돼요. 어너 너무 높다. 형에 맞죠? 그러면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할게요. 호잇! 돈이 너무 빠른 속도로 벌리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이쪽까지 아, 산림지대로 만들어 버릴까?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일단 이쪽에 창고를 좀더 만들긴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창고를 하나만 더 만들어봅시다. 일단은 여기다 만들고요. 나중에 이쪽에 여유가 있을 때 여기다가는 삼림지대로 만들게요. 그냥 그게 나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놓고 다른 쪽을 한번 볼까요? 여기 정말 잘 돌아가죠 생각보다 그러면 음좀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자 땅을 구입합시다 어차피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돈 아까우니까 자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할게요 여기는 어차피 구입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과감하게 구입을 했죠 근데 앞으로 확장을 하긴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세요. 돈이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어요. 지금부터는 자원 그 비율 체크만 잘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단 무직으로 바꾼 다음에 아니 무직이 아니지 자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고민이긴 한데 얜좀 내비둘게요 그러고 난 후에 만약에 대비해서 여기다가 대리석 이 아이 있죠 이 아이를 채굴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장비를 갖다 놔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한게더 이쁜가? 그래 이렇게 한게더 이쁘겠네요. 이렇게 하고 수레도 하나 좀 옆에다가 지어놓고 건설 시작합시다. 어차피 대리석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또 이동 루트가 만들어지겠죠.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좀 기대가 되네요. 농노 승격 다 시켜놓고 그 다음에 제빵사 있죠? 생겼죠? 승격은 시켜야 됩니다. 일단 기다릴게요. 돈이 금방 생기니까 프로모션을 계속 시킬게요. 좀 느리네요. 좀 기다립시다. 이 버튼 사라지기 전까지만 좀 기다리면 돼요. 야 됐죠? 호잇! 내 시민으로 승격시킨 건 아니겠지? 그러면 안된대.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자 특사가 오고 있죠. 이번엔뭘 원하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자 원하는게 무엇? 뭐... 아, 생선은 좀 안돼요. 생선은 포기합시다. 자, 이 와중에 계속되는 사람들이 방문하기 시작했죠. 이것도 좀 재설정을 합시다. 양모 옷감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옷을 여기다 지정을 할게요. 자, 어차피 이쪽은 얘들을 위해서 구성한 창고로 사용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철철야 철이 드디어 너참 잘했구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더 검사를 해보고 자 철이 생겼죠 이런거 바로 지어야겠죠 이렇게 놓고 자 여기도 좀 이쁘게 지어볼게요 수레 좋아요. 아 행복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쪽이 광, 그 산업지대가 되겠네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이쪽은 조림지 하나로 커버가 되는 것 같죠? 일단은 좀 만족스럽긴해요 여기도 좀 심을 하고 이렇게 지시 내리고 됐어 그리고 거주지는 여기는 포기합시다 일단 이렇게만 할게요 됐어요 자 집들이 점점 확장을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뭐 이유 아시겠지만 야, 평민으로 점점 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평민을 너무 많이 만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게 모든 생산 라인에 대해서 빡세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청인은 어느 정도만 좀 만들어 놓고 야, 시민은 정말 소수만 만들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죠. 일단 이쪽에 대해서는 <웃음> 아, 따로 조사를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다행인 것 같아요. 자 길이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여기로는 왔다 갔다 안걸리나뭐좀 지켜보죠. 여전히 집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뜨고 있는데 그러면 집 구역을 살짝살짝 지정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자, 알아서 다 확장하고 있죠. 음 여기 색깔이 안 좋으니까 좀 적합도를 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슬슬 건설 작업자들이 여러 명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자 하나만 더 짓읍시다. 공박을 어디다 짓는 게 좋을까? 여기다 짓을까요? 여기다 짓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어차피 이 자투리 내에 건설할 수 있는 건물 없으니까. 그리고 부속 건물도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호잇! 가용인력 배치할게요. 기대가 되죠? 여기도 부속 건물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지켜볼게요. 하나만 만들면 될것 같아요. 점점 마을이 하나 둘시 이렇게 벽돌 건물로 어봐 우기 시작. 잠깐만. 드디어 폭풍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큰일 났네요. 채집꾼의오두방을 조금만 더 만듭시다. 일단 여기다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가도 하나 만들게요. 어차피 이쪽은 제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긴 해야 돼요. 이거 너무 아니야, 괜찮아. 제 식료품 창고에 음식이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좀더 수확을 하긴 해야 될것 같아. 아, 아이고, 다안 했구나. 미안합니다. 아마 이렇게 지어놨으면 여기는 조만간 바닥이 날 거예요. 한번 좀 지켜볼게요. 바닥이 나면 아래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대비해서 미리 체직구역을 지정을 할게요. 여기도 해야 되고, 여기도 해야 되고요. 아, 여긴 내거 아니구나. 자, 이쪽도 해야 되고. 이쪽은 아직 멀었죠. 좀 기다립시다. 음, 일단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나무들을 좀벌봉을 시키려면 나무꾼 캠프를 좀 만들긴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 하나 만들어 놓죠. 빠른 속도로 팽창하기 시작했죠. 보기 좋네요. 치즈도 팔수 있네요 그러면 치즈 장사도 해봅시다 응, 어디가 좋을까요 여기가 좋을까요 여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이쪽에다가 여기처럼 소농장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젖소 목장 그래요 하나 두 개? 두개 필요할까요? 두 개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쪽에다가 식료품 창고를 하나 만들고요. 이건 중요하죠. 자 그리고 치즈 공방을 만들게요. 여기다 만들면 되겠네요. 일단 위로 올립시다. 그래 이렇게 할게요. 얘 건물이 좀 커진 것 같은데 좀 나중에 한번 지켜볼게요. 자 그런데 여전히 집을 못 만들어서 날린 애들이 상당히 많네요. 머리 아프죠? 그러면 우선순위좀 올려줘야겠죠. 자 이런거 우선순위 지정해줄게요. 집 먼저 만듭시다. 얘들 집이 없으니까 해피하지가 않아요. 여기는 거의 다 완성이 돼가는 것 같고 에게 에이 좀 크게 만들어주지 뭐 어쩔 수 없죠. 자 프로모션 시간이 왔습니다. 농록 평민 일단 이 정도의 평민은 필요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농장 농장에 좀 신경 을 쓸게요. 자 이제 조만간 술도 만들 수 있게 됐죠. 근데 술은 여기서 팔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술은 팔 수가 없죠. 그쵸? 그럼 여기는? 음 의류 판매점에는 여전히 의류만 팔수 있고요. 좀 머리가 아프네요.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봅시다. 석재 세트, 어, 좋고요. 주점도 만들면 좋고, 석재 세트 이것도 좋고요. 자, 교역보너스하고 이제, 시민만 만들면, 여기 있는 요소를 해금할 수 있긴 한데,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희가, 여유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겠되될것 같아요. 교회를 이제 좀더 이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번영 수치가 좀 낮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야이를좀 수정해서 번영 수치를 좀 많이 올려볼게요. 이거를 좀 어떻게 하나 더지어야 되나? 좀 머리 아프긴 한데. 번영 수치를 올리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좀 불필요하게 지을 필요는 있겠죠. 아, 겹치잖아.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여기까지만 합시다. 석재 확장부는 굳이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 그리고 얘는 좀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묘지 있죠? 자 일단 이렇게만 지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석재를 집어넣어 볼게요. 묘지를 집어넣읍시다. 일단 이 정도만 할게요. 됐어요. 자 특사가 원하는 게 뭡니까? 허! 이번에 성직자 쪽을 도와줍시다. 이렇게 하고 호이전 솔직히 열매가 좀 아깝긴 한데 일단 그래도 감안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죠. 좀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그 동안 여기 건설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좀 오래 걸리죠? 잠깐만 여기도 제가 지으라고 지시를 내리긴 했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나중에 저희가 도구를 만들 수 있기 시작하면 그때쯤이면 뭐돈 나갈 게 없어요. 사실상 없기 때문에 좀 행복하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석재 세트를 슬슬 사용할 때가 온것 같아요. 여기다가 할까요? 성을 만들긴 해야 되는데 아직 자리가 없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세트는 나중에 짓고 이런 아이도 있죠. 이런걸 부속건물처럼 짓게요. 자 이렇게 지어볼게요좀안 이쁜가? 안 이쁘긴 <웃음> 한데 이거 하나 더 연결하고 음안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뻐 이쪽은 없앨게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지워볼게요 어차피 본체는 이제 더 이상 키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좀 바꾸자 얘 있죠. 얘도 좀 바꿀게요. 각도가 좀안 이쁘다. 얘를 좀 위로 올릴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문을 달아줄게요. 이 엄청 자원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또한번 지켜볼게요. 자그 동안 자원들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양모는 남아 도는데 옷감하고 일반 의류가 좀 부족한 것 같죠. 이거는 좀 플랜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재단사의 작업장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응? 허! 여기 집 만들기로 했네? 에 라이치! 그 뒤에다 지어야겠네요. 뒤에다 지을게요. 자, 이쪽 뒤에다가, 재단사의 작업장을 마찬가지로 이쪽에다 짓겠습니다. 그리고, 방직공의 오두막도 하나 더 지을게요. 자 이런식으로 지을게요. 앞으로 생산량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 아, 아 잠깐만 잘못 눌렀어 아 제가 실수했죠. 뭐 어떻게든 되겠죠. 자 지금 집이 부족하다고 난리가 는데 이럴때 우선순위 올려달라고 제가 지시를 내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 말고요. 자 이런거 우선순위 빠르게 올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 우선순위 올립시다. 작업자를 좀더 많이 늘려야 될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아 여기도 땅이 아깝긴 한데 그냥 이쪽에다 좀 지어볼게요. 공방! 하나만 더 짓겠습니다. 오잇. 건설 작업자 바로 지정할게요. 지금 무직자가 상당히 많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일을 시킵시다. 그리고 이렇게 느낌표가 뜬 애들은 뭘까요? 너집 어디야? 여기 있죠? 그러면 그 방직공 시켜도 될것 같아요. 자 방직공 시킵시다.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자 집도 완성이 됐죠? 잘 크고 있네요. 보기 좋죠. 지금은 작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쪽을 좀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건설 작업자 공방을 좀더 만듭시다. 아 여기 땅 아깝다. 나중에 건설 가능한 건물들 있으면 하나 더 지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운데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남는 공간에다 지는게 어떨까? 자 이렇게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꽃단장도 시켜줍시다. 이제 돈이 남아도니까. 좋아요. 이쪽도 다 건설이 다 된, 된 곳이니까 그냥 이렇게 꽃단장을 시켜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꽃단장 시켜주고 이쪽도요. 좋아요. 여기는 음, 빨간색으로 표시될 수도 있으니까 이 사이사이에다가 꽃을 좀 지어주고요. 됐어. 좋네요. 깔끔하게 노란색깔이죠. 아니 그 초록색깔이죠. 자 나무꾼 캠프가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어디일까요? 이쪽이겠죠? 여기도 3을 배치하겠습니다. 자 다시 건물들이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건 좀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만 해놓고 여기는 답이 없구만 기다립시다. 자 중간에 체크를 좀 해볼게요. 지금 옷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럼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재단사의 자, 작업장 있죠. 이거 속도를 좀 올릴게요. 저 옷이 많이 부족하니까 저거 먼저 해결을 해야 될것 같아. 그래도 상당히 많이 커졌죠. 자, 철 광산도 완성이 됐어요. 좀 고민이긴 한데 이쪽도 좀 정리가 필요하죠. 나중에 여기다가 나무꾼의 오두막을 만들고 이쪽에 벌목을 먼저 시도를 해야 될것 같아요. 벌목하고 나서 처리를 합시다. 넌 누구야? 아, 그래요. 제가 지시 내린 거죠. 치즈, 우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세명 고용하고 저 소목장 그건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럼 이쪽에도 거주지를 좀 준비를 하긴 해야겠죠. 저희가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평민들 주택이 생겨나는거 보니까 이쪽도 좀 관리가 필요해요. 어떤 관리냐면 아시겠지만 시장을 좀 만들어줘야겠죠. 시장 하나 만듭시다. 음좀안 보이긴 한데 하나 둘 너무 멀어? 둘 그리고 이거 하나 일단 이렇게 건설 지시 내릴게요. 여기서도 애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정도는 챙겨주긴 해야 돼요. 자 행복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좀 기다리면 된다. 치즈 공방 먼저 완성이 됐네요. 야소몰리꾼이 부족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다른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자 재단사의 작업장에서 바로 작업을 할텐데 어디갔니? 예, 방직공이 아니라 재단사죠. 재단사로 바꿀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배치가 될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집도 가깝죠? 그러면 행복해 할 거예요. 이 정도만 어, 지를 내릴게요. 자이 와중에 지금 먹을 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헉, 드디어 이름이 숫자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도 조만간 사람 배치하면 되겠죠. 어 이거 보세요. 영주 장원이 이제 건설되기 시작하고 있어. 뭐 이게 완성이 되면 돈이 난그 증발하는 일은 좀 막을 수 있을 거야 한동안.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다음 번에는 좀더 발전을 열심히 시켜볼게요. 자, 장시간 동안 봐주시나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